고장코드가 이미 실린더 실화발생 2번 실화감지 이렇게 떠있습니다. 이런 류의 고장같은 경우는 엔진에서 연료가 폭발을 할때 정상적인 폭발이 안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고장코드를 띄워줍니다. 점화쪽 불량이라든가 아니면 연료 분사량 불량 연료와 공기 이런 것들이 안 맞게 되면 또 이제 압축 이런 것들이 안 맞게 되면은 연소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컴퓨터는 노크 센서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감안을 해서 이런 고장을 띄워줍니다 대부분 점화 쪽분량이 많지만 이 기계적인 분량도 있습니다. 헤드 분량이라든가 아니면 피스턴 쪽 불량, 오일이 소모된다든가 이런 고장으로 인해서도 이런 고장 코드가 띠, 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을 잘 해야 됩니다. 이제 덜컥 점화 쪽만 교환했다가 애를 먹는 경우도 덜어 있기 때문에 음,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진짜 이 기계적인 문제까지 점검을 해야 디탈이 없습니다. 수리 후에 산소 센서 파형을 보실까요 조금 마음은 안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차를 뭐 신차처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작업은 여기서 이제 중단을 합니다 이 차의 고장은 이제 점화 누전입니다. 점화 누전으로 인해서 이 전기가 연료를 정상적으로 다 태울 수 없기 때문에 고장코드를 띄었던 거고 현재 이제 부조도 없는 상태고 운행하시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차를 판매를 하신다기 때문에 또 여기다가 더 많은 돈을 드릴 수는 없어서 작업은 이쯤에서 중단을 합니다.